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새 스파이더맨 영화의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마블 영화의 시리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영화는 특히나 기대되는데요 Hello, Peter. 이거 보세요 닥터오토버스가 나와요 게다가 이 익숙한 폭탄에 사악한 음소리까지 스파이더맨의 금보라 땅 그린고블린도 이번 영화에 함께합니다 즉, 어릴 때 봤던 모든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이 쿠후쿠의 초합피패마냥한자리 모였는데 누가 이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같은 마블 팬인 친구한테도 알려야죠. 제 친구도 이 소식을 듣고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당장 카톡으로 이 소식을 알려봅시다. 링크 와, 개우진네 이번에 진짜 미쳤다. 스파이더맨 악당 다 나옴 내가 모르는 애까지 다 나오네. 모르는 애옛 모임 알구리야너 기다려봐. 그래서 오늘 만들 작품은 스파이더맨의 근본 악당 그린 고블린입니다. 그린 고블린은 처음 세상에 나온 스파이더맨 영화의 악당으로, 많은 히어로 장르에서 악당의 교본이 뭔지 알려주었죠. 그러니 그 빌런으로서의 매력을 그대로 담아 친구놈에게 제대로 느끼게 해줍시다. 오늘은 영화에 나온 실사 그대로 만들는게 목표인 만큼 근육 비율도 과정 없이 영화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대강 인간이랑 비슷하게 몸매가 만들어지면 클레이를 얇게 발라 기본이 되는 녹색 쫄쫄이를 입혀줍니다. 파이더맨도 쫄쫄이를 입고 사방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당시 많은 악당들도 쫄쫄이를 입고 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쫄쫄이에도 약간의 미학이 있어야죠. 도구를 사용해 팔뚝부터 몸 전체에 선을 내서 샤워기 호스 같은 느낌의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텍스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갑옷을 차근차근 붙여줍니다. 이 녀석은 돈 많고 기술력이 짱짱한 악당이라 슈트에 갑옷을 붙여서 더 튼튼한 쫄쫄이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어깨부터 팔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 갑옷을 다 붙인 다음에는 손가락을 붙여 팔을 마무리합니다. 손가락 자세도 역시 절도 있게 만들어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 절도 있는 악당이 태가 삽니다. 그리고 손등에는 요런 와플 같은 손등 갑옷 붙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상체 디테일도 살려야겠죠? 팔이랑 전체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형근을 기준으로 샤워기 같은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나 근육이 있다라는 걸 주장한 듯한 가슴 갑옷과 복근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요런 근육을 어필한 디자인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면 항상 인체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 바랍니다. 다리는 상체를 했던 방법이랑 약간 다른데요 이번엔 텍스처를 넣는 것 없이 바로 갑옷부터 올립니다 파츠는 대부분 갑옷으로 감싸져 있어서 파츠 모양을 잘 계산해서 만들어야 아주 예쁜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이 시트의 기본 형태가 쫄쫄이란 건 잊지 말고 최대한 다리 각성미가 잘 드러나도록 살리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갑옷 뒤에 또다리가옷이 붙어있는데요 이는 팔가봇과 모양이 유사하니 팔가봇을 만들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줍니다 뻑지가 다 되면 엉덩이 라인이 잘 살게 엉덩이가옷도 붙이고 정강에도 추가가옷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신발까지 해주면 그린고블린의 몸체는 완성입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잊은 듯 하지 않나요? 아직 머리를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맨 처음은 축순같이 길쭉한 뒤통수를 붙여주고 좀더 상세한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노란색 눈을 붙여줍니다. 아직은 생긴 게 왕잠자리 머리같이 생겼지만 여기서 디테일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은 싹 사라질 겁니다. 누가 봐도 아주 사악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입도 만들고 고블린이란 이름에 맞게 각진 주름살을 붙이면서 얼굴의 형태를 다듬어갑니다. 어때요? 날카로 매브리코와 사악해 보이는 눈매만 있는데 아까 곤충 같은 이미지는 확실하게 사라졌죠? 마무리로 고블린의 뾰족끼 까지 붙여주면 그린 고블린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완성은 아닙니다 누가 보면 자세도 스파이더맨이랑 비슷해서 스파이더맨 따라하는 거 아니냐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 구부정한 자세에는 바로 이유가 있죠. 이번에는 이 녀석이 타거나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만들 건데요. 먼저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 기본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배터리, 충전 단자, DC 컨버터,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이 기본 회로가 들어갈 수 있게 바닥판을 파줍니다. 이걸 칼 같은 걸로 긁어서 팔 수는 있지만 칼로 파면 우드락 조각이가 지저분하게 나와 정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인두기로 깔끔하게 도려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닥판 곳곳에 철사를 박을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린고블린이 주로 애용하는 무기 바로 호박폭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걸 공중에 띄울 거라 이런 식으로 철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고블린이 지나가는 자리는. 항상 단자판이 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 바닥에 웜 화이트 3개의 LED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블린의 필수 장비죠. 바로 날아다니는 글라이더를 만들건데요. 이 글라이더에 나오는 빛을 위해 녹색 LED를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LED까지 부착한 글라이더는 아크릴 튜브에 전선을 입어넣어서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바닥, 글라이더, 호박 폭탄에 들어가는 LED를 전부 연결해주면 고블린의 장비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충 아까 만든 고블린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지 감이 오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여튼 지금 나오는 빛은 맨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눈 따가울 정도로 불쾌한 빛이라 맨 눈으로 봐도 안심이 될 정도로 은은하게 만들기 위해 LED가 있는 부분은 글루건을 발라서 자기 전에 켜놓고 자는 무드등 같은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작업에 들어가야죠. 먼저 글라이더를 만들어주는데 그린 고블린이 타고 다니는 글라이더는 활공하는 모습에 박쥐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런 박쥐 같은 외형을 먼저 붙이 전에 온갖 자잘한 기계 부품들을 먼저 붙인 다음에 슬슬 날카로운 파츠들을 붙여가면서 박쥐 날개 같은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더와 그린 고블린을 연결할 발판도 있어야겠죠 아까 만든 고블린 발밑에 딱 신발 사이즈 맞는 발판을 붙인 다음에 글라이더에 살짝 올려서 무게중심이나 간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역시 무게중심이 완벽하군요 시청은 균형의 수호자 <웃음> 일부러 제가 떨어뜨린 겁니다 글라이더도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광택나게 도색해야죠 글라이더는 간단하게 은색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해주고 고블린도 녹색 광택이 나게 페인트를 바릅니다 참고로 저기 몸에 바른 색깔은 파란색이 아니라 대충 오감이 가는 대로 에나멜 페인트를 여러 개 섞어서 영화에 보던 광택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저도 어떤 비율로 섞어야 저런 색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저런 색은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눈이 너무 새노란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일단 밑바탕은 어둡게 잘 칠해준 다음에 그 위에 노란 NML 페인트를 그대로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칠하면 완전 노란 색깔은 유지하면서 살짝 홀로그램 같은 느낌의 광택을 낼수 있습니다 그럼 인물도 글라이더도 끝났으니까 배경이랑 호박 폭탄을 만들어 줄 차례군요. 아까 글루건으로 바른 부분 위에 페인트를 발라 살짝 섬세하게 색을 바꿔 주도록 하고요. 바닥판에서 빛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검은색 클레이를 발라 깔끔한 바닥판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빛나는 부분들은 꽝 하고 터지는 이펙트를 위해 탈지면을잘 찢어서 붙여 줍니다. 아무래도 팡 터진 느낌에는 역시 탈지면만큼 적합한 건 없죠. 탈지면이 내부에 빛에 걸러져서 발광하는 것만큼 아주 예쁜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럼 폭발에는 역시 폭탄도 여러 개 있어야겠죠? 고블린이 사용하는 호박 폭탄은 사실 말이 호박 폭탄이지 둥글게 생긴 마카로니가 생겼어요. 물론 내부의 빛은 잘 세워나도록 틈새는 잘 집어주면서 이 마카로니 폭탄의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폭탄도 역시 도색이 완료되면 폭탄이 날아가는 궤도에도 탈지면을 붙여서 폭발구름의 형태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살짝 펑퍼짐한 느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탈지면 말고도 인형솜도 더 둘러 부피를 늘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새하얀 폭발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발 연기는 에어브러쉬로 도색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불같은 느낌이 나도록 노랑, 주황, 빨강순으로 도색하고 불같은 느낌이 적당히 살면 색감은 잿더미 같은 느낌을 위해 겉표면을 검게 칠합니다. 이게 불 끄고 봤을 때는 바닥에 떨어뜨린 솜사탕 느낌이지만 이렇게 전원만 켜고 보면 느낌이 딱 다릅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링화스가만 찍어주면 신사숙녀 여러분,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숙적, 그린 고블린 완성입니다. 작품 그린고블린 완성입니다. 사악해부인은 외모 물론이고 최첨단 무기와 교활한 작전으로 스파이더맨을 압박하는 빌런으로서의 교본이 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악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을 다 좋아하지만 이번 영화만큼은 이 악당의 근본인 그린고블린의 활약이 컸으면 하네요. 아.. 만들고 나니까 빨리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도 아주 완벽하고 종명 분위기의 역동적인 자세까지 완벽하니 이걸로 친구 녀석한테 이 그린고블린의 매력이 뭔지 직접 설파해야겠습니다. 우선좀 멋있는 각도로 몇장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죠 작업하느라 책상 위가 지저분하긴 한데 어차피 카메라 앵글 안에서는 안 잡히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친구가 이걸 보고 갑자기 라도 얘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군요 야 오컬 머냐 크크크크크크 그래도 만들거면 문어박사 만들지 이걸 진짜 몰라 그래서 얘가 뭔데 내가 문어박사랑 베놈 샌드맨 나오는 건다 봤는데 얘는 뭐? 안 봤어 미친놈아 1, 2, 3편 시리즈 영화에서 1편만 건너뛰고 보는 놈이 어딨어? 닥터옥토퍼스 나오는 게 1편인 줄 크크크크크 <웃음> 뭔 개소리야? 그냥 넷플릭스에서 보고 와라 아 허탈하군요 그래도 덕분에 멋있는 거 만들었으니까 대충 요거를 위안으로 담자고요 어찌 됐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